이 끝따로입니다 아 여러분 못마땅해요 <웃음> 뭐가 못마땅하냐고요 음, 사람들이 쿨하지 못한 거 어, 여기서 쿨하다는 거는 뭐 진짜 뭐 이해심이 많고 뭐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이해해주고 그런 걸 말하는 거를 아니에요 쿨하다고 하는 것은 사려가 깊지 못하고 음, 그 다음에 반듯하지 못하다 라는 거예요 깔끔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미학적으로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버스를 타려 우리가 환승을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솔직히 말이 환승이지 그냥 갈아타는 거지 그렇지만 갈아타려면 이전 버스에서 내리잖아 내리고 새로 버스를 타잖아요 음. 근데 왜 사람은 환승하면서 이전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한한 어, 한 발을 걸쳐놓고 타냐고 타다가 그쪽에 마음에 들면은 그치 걸쳐놓은 발을 빼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그치 탔던 데서 내려서 그냥 걸쳐놓은 대로 술며시나 아무데도 안 갔어 하면서 그 얌체같이 어그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 안, 말이 안 들킨 거지 그것도 배신 아닙니까? 암튼 음 그래서, 사람처럼 간사한 게 없다, 라는 거죠. 싫으면, 이제 정이 식으면, 내가 정이 식어져서, 우리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보자. 시간을 가져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여기서 각자의 길을 서로 합의하에 가갖고, 사이 좋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네 글자를 뭐라 그래? 그치, 유종의 미를 거둔다, 라고 하잖아. 왜 유종의 미를 못 거두고, 그 음, 그지같이 이별을 하는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꼴값 떨며 환승한 그 엑스 악소리나게 후회를 할까요? 음, 그냥 환승한게 아니야 진짜 뭔가 꼴값 다 떨면서 환승해놓고 진짜 악소리나게 후회할지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보아요? 음, 꼴값을 떨면서 한승한그 X 악수리나게 후회를 할까요? 라고 본다면 어디 봅시다 악수리나게 후회를 할지 이 사람은요 그러면 안되는데 이 환승도 참 주도 면밀하게 했네 어, 주도 면밀하게 했다라고 봐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한명의 왼팔을 하고도 남았겠어 <웃음> 아, 여러분이 눈치를 갖다 늦게 쳤을 것 같아요 어, 그, 한 명, 있잖아. 저기, 뭐, 세조를 갖다가 왕에 원래 인수, 저기, 뭐, 인수 대비 나오고, 한 명에, 어, 한명의 왼팔이 됐으면, 됐을, 됐을 수도 있을 만큼, 아, 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대? 어, 정 떨어지게? 이러면 더정 떨어지지 않나요? 아, 나하고 있으면서, 그녀하고, 나 그녀한테 환생하려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으면, 어, 이거 되게 정 떨어지는 건데? 어, 그, 클로리에서 그러잖아. 저기, 막, 야, 이 모든 게, 어, 계획이 된 거라면, 어, 뭐, 존나 무서운데,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와, 얘 진짜, 어, 철저하게 준비를 했네? 어,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준비를 할수 있지? 음. 그 여자의 매력이 홀딱 빠진 것 같은데? 어, 여자의 매력이 홀딱 빠졌다라고 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라고 하면은, 홀딱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갖다가, 어,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한결같이 유지를 하고서 감정이 흐트러짐이 없냐라는 거지. 음, 감정이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봐요. 음. 근데 이 여자하고는요, 어, 오래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 어, 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여자는, 이 사람하고 뭔가 어, 진짜 의미 있는 만남을 갖다가 하기를 원하지 않아. 어, 왜 그러냐라고라고 본다면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뚜껑이 열릴 수도 있겠다 싶어 그렇잖아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왔을 적엔 여러분을 갖다가 버리고 온 거잖아요 그것도 환색이나 쌍욕까지 먹고서 왔는데 네가 이 지금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 이 사람 열받는다 라고 봐 음. 근데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에요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조사, 어, 준비를 한게 아닌가. 이 준비는 무슨 준비냐? 라는 거예요. 뭘 준비했냐? 라는 거예요. 어, 환승하기 위해서 준비했냐? 아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이 이 여자를 알아가는 그 시간이 조금, 어, 길게 걸렸다라고 봐. 음. 너무 아는 게 너무 없지 않겠나. 결국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 여자를 갖다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남자분이 뽑으시면 이 남자라고 생각하면 돼. 어, 무조건 뽑을 사람이 나야. 어, 보는 쪽이 나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갖다가 안다라고 생각하고다가 갔는데 이 여자를 너무 모르지 않았나? 어, 이 여자는 뭐이 사람하고 뭐 심각한 관계를 갈 생각조차 그런 게 없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뭐하러 심각한 관계를 만들어 어, 구속이나 이런 걸되는걸 걸 갖다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놀 이렇게, 이렇게 친구처럼 어, 좀 깊은 관계 그런 마음 그딴 거 말고 누가 마음을 나누겠냐라는 거죠 그냥 엔조이 하자는 건데 뭔뭐 마음 따지고 자빠졌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뭐야 지금 너 지금 나를 갖다가 어, 자존심도 어마어마하게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좋아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너하고 어, 아무것도 안할 거야라고 근데뭐 이어져 뭐뭐 쏘아 so 어 그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어 아실 거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여자가요 좀 되는 것 같아 뭐가 돼 몸매 얼굴 좀 된다라고 보는데 어이 여자 이렇게 튕기는 거 보면. 어, 이 사람이요. 이사, 그좀 그러니까 이렇게 어 카리스마 있게 얘기도 해보고, 남자답게 좀 끌어도 보고, 지갑 어별 화도 내보고, 그까 그러니까 얼르고 덜르고 다 했다는 거야. 얼르고 덜르고 다 했는데도, 이 여자가 돈 하나 깜딱을 안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네가 네가 나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어, 근데 내가 언제 너한테 어뭐 그러자고 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뚜껑 열리는 거고, 어, 화가 난다라는 거야. 화가 난다라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싸움이 되나? 어, 싸면 안 돼요. 어, 진짜 혼자 혼자 열받쳐 갖고 있는 것 같아. 어, 혼자 열받쳐서 씩씩대고 있다가 응 음, 그죠? 이거 나왔잖아. 어, 안 돼. 싸움 자체가 안 돼. 여자가 응. 고단수예요. 고단수. 어, 이런 남자는요. 어, 열둘도 찜 쪄먹고도 눈 하나 까딱을 안 해. 어, 그러니까 이 애가 잘못, 걸령, 잘못 걸렸다라고 봐. 어, 잘못 걸렸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어, 저기 막 이도저도 못하고 자빠져 있지. 어, 어떻게 자빠져 있긴 어떻게 자빠져 있어 이렇게 자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음아 일단은 말이 안 통하니까 아 일, 일단은 어 점점 좀 시간 좀 시간 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식힐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러면은 뭐 헤어졌나요라고 본다면 헤어졌다라기보다는 음 그래도 어 뭔가는 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뭔가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잖아. 어, 무라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거야. 그래, 어, 뭐 하나로도 자르자. 그게 뭘 자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어, 육체적인 관계라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 전까지 육체적인 관계 못 맺었나요? 라고 한다면은, 어이 여자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어요. 맺었을 수도 있는데 싸움이 나니까 그래 그러면 너를 갖다가 내 어쩐 그런 거를 갖다가 충족시키는 걸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 요즘 같은 시대에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게 말이 안돼 어. 그래, 어, 그래 왜냐하면 이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는 걸로 봐서는 근런데 없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래? 그래? 그렇다면 너를 갖다가 어, 나를 육체적인 파트로만 써야겠다고 라 자기 혼자라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어. 그거는 이 인간 생각이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거야. 내가 너하고 이렇게 놀자고 했을 땐 그냥 재밌게 놀자는 거였지. 지금 네가 이 마당에 이렇게 놓고서 뭐 육체적인 관계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을 때는 과감하게 끝나야 되는 거야. 너 지금 찌질해. 어 되게 찌질하게 하고 있어요. 어, 어떻게 뭐 여자한테 뭐 별쌍 소리도 다 하고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 여자는 그런 거눈 하나 깜짝도 안할 사람이다. 예 음, 혼자만 지금 온갖 어 온갖 별짓을 다 한다라고 봐요. 화도 냈다, 달래도 봤다 봤다. 어뭐 뭐 진짜 자기를 갖다가 뭐 어필해 봤다. 어떻게 어필하냐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색내는 거지. 생색도 내보고 별짓을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거 봐야 이거나오잖아안 돼. 누나나 깜딱을 안 해요. 어, 누나나 깜딱 안 한다라고 봐. 음. 정말 대단한 여자 만났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여자 만났다고? 음,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걸 보면? 응, 음, 뭐, 어떡하겠어. 팔자라는 지, 지, 지, 지, 그거 있잖아요. 어, 지 팔자 지가 꼰 거지,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어, 저기, 막, 슬슬, 그럼 뭐, 이 사람 또, 그, 뭐지? 어, 걔가 똥을 끊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사람뭐 어떻게든 슬슬 또딴 생각이 또 든다라는 거예요. 슬슬 딴 생각이 들고. 음. 이, 이, 여기서는 계속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이게 무슨 연인 관계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어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여기서 쫑내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가고 헤어질 것 같아요. 음. 왜냐 라고 하면은요 이 여자한테 이 남자는 진짜 nothing 이에요 n o t h i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바 b o 아무 의미 없는 인간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어, 이 마음을 접고이 사람이 떠나는 거 이게 헤어지는 것 같아요 뭐 헤어지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나 어,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것같아 그냥 어, 뭐, 어울려서 술 마시다가 그냥 오늘로 너하고 쪽낸다 그랬을 수도 있고, 어, 왜, 왜 그랬냐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여기는 이 여자가 이 남자하고 그 어떤 관계도, 어, 뭐 이렇게 약속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음, 왜 그랬냐라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음, 이, 사, 이 여자한테가 비밀이 많거든. 어, 그 비밀이 뭔지는 여러분이 한번 추리해봐요. 이 비밀이 뭘까라는 거지. 음, 예, 저기, 막, 어쩌면 유분일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그냥 놀려고만 했을 거라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자기는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몰랐었던 거지. 솔직히 뭐, 뭐 호적 들고 다니면서 사람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작정하고 속이는 데야 뭐 장사 있나? 어, 그런 거지. 만약에 이,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뭐 20대 초반이라 그러면은 어, 돈만은 누난 거지. 근데 그게 유부녀인지 아니지. 그건 잘모를수 있다라는 거예요. 호적을 안 들고 다니잖아. 요즘에 유, 유부녀, 유부남 구별하는 거어려 어려워요. 뭐라 어, 어, 잘 갖고 다녀가지고 힘들다. 어. 그래서 이이 이이 여자는 그냥 놀자고 한 건데 이 사람 혼자서 착각하고 이 사람 혼자서 마음에 담고서 이 저기 막이사단을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 어떻게 돼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지 한번 놀고 끝나는 거다. 갑자기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고 봐요 어, 여러가지 이유로 그 여러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이 여자가 진짜 좋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좋긴 좋아가지고 이 여자랑 좀더 어, 깊은 관계로 어, 그냥 오픈해가지고 진짜 저기 막 클리어한 관계 좀더 발전하는 관계로 하고 싶었던 게 맞아요 진짜 너하고 나하고 그 뭐지 오픈해서 사귀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가 거절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음이 여자가 거절한 느낌이 들고 더 이상 이기들은관계를 발전하지 않아요. 결국은 만약에 지금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어, 헤어지는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싶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때린 그 대가는 받겠다 싶. 어 허,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이 이 여자의 노리개가된게 아닌가. 음, 그런 거 있잖아. 요 여자도 남자 충분히 갖고 놀수 있지. 왜 남자만 여자를 갖고 논다라고 생각해. 어. 따지고 보면, 어, 여, 그, 저기, 막, 여자가 남자를 품어드리는 거지. 어. 저기 막 남자가 여자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지. 따지고 보자면 엄밀하게 보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가지고 놀, 어, 가지고 놀았다라고 봐요. 이, 이 사람이 멘붕이 와도 아마 티는 안낼 거야. 왜 그러냐면 싸나이 자존심이 있고 이 자존심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끌고 나가 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이 여자가 들어 먹지도 않고 어, 이 사람이 어떻게... 터치, 어 케어 할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언터처블 언터처블 언터처블. 음. 네, 1번 카드 리딩 어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꼴값을 떨며 한 시간 그 인간 악소리가 나게 후회를 할까요? 어디 봅시다. 후회를 할런지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후회라기보다는 아 복잡한데, 음, 잘못 만났다, 어, 왜,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아 이거 미저리를 만난 느낌 음 미저리를 만난 느낌인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음아 이게 이게 이좀좀좀 좀, 좀, 이거는 보조 카드 뽑아 봐야겠어요 좀 미저리 같은 느낌이 확 나는데 어 어디 봅시다이 여자가요 어. 난해하다. 아, 난해하고 뭘 무슨 색 어떻게 보면 막 배려심도 있고 이해심도 있고 막 그렇게 보여 가지고 어쩌면 환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요. 아, 왜요라고 한다면은 음. 그좀어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여성스럽고 어 포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매섭다 그래야 되나 어 되게 매섭고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어 양면성을 갖고 있고 뭐 진짜 어 이런 스타일인가 했는데 저런 스타일이고 저런 스타일인가 했는데 이런 스타일이고 종잡을 수 없다라고 봐요 어 종잡을 수 없고 무슨 어 가끔씩 좀어 백치미? 어, 백치미인데 처음에는 그게 어, 너무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진짜 어 사람 환장하게 만들지 않는가? 어 그런 거 같은데요 사람 환장하게 만든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싸우는데, 이게 무슨, 뭔, 뭔 일인가라고 하면은, 말, 말꼬리를 잡고, 물어, 물어, 어, 물어 뜯고, 뭐, 어, 말꼬리를 잡고, 그러다가 수틀리면은 꺼져 그랬다가, 어, 참, 난해합니다. 어, 난해합니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이게 진짜, 연구 대상을 만난 것 같은데요. 응 음, 맞아. 연구 대상을 만났다라고 봐요. 성격이 활발하지가 않아. 어, 필요, 필요에 의해서 살짝살짝 살짝 그런 건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한 와중에도 그래도 잘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름. 나름 잘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이게 데빌카드가 두 개나 떠버려도 가지고, 이거 진짜. 음, 데빌카드가 하나만 떠도 그런데 두 개씩이나 뜨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요 이 여자가 미절이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음. 어 그게 뭔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음, 어쩔 때는 막 한없이 막뭐그 자기감정에 빠져들고 자기감정에 막 빠져들었다가 어쩔 땐 소설 쓰다가 어느 날엔 갑자기 딱 보니까 어 내가 언제? 어 그래야지 어너 지금 어너 지금 좀 그거 아니거든? 그럼 고쳤으면 좋겠는데 또 갑자기 이랬다가 어그니까막 태도가 확확확확 돌변하는 게 너무 가파르게 돌변하는 느낌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이 이 사람 이자이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지금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추질 해 될지 모른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잘못 걸린 느낌 음 잘못 걸린 느낌이 있어. 뭐 어쩌겠어 지가 그렇게 고른 거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왜 골랐는지는 알, 알겠네 알 어, 성격은 미저리 같아도 가진 게 맞는 게 아닌가 어, 이 여자가 가진 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가지게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게 쉽지 는 않겠다 싶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여자가 반양 이 사람한테 뭔가를 갖다가 해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여자가 양다리 확률이 높아 어. 왜왜이 남자가 아니고 왜이 여자라고 하냐면요 지금 데빌를두 개나 떴고요 성격이 막막 막 이래 이래 어, 성격이 막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막 이래, 이런다라는 거야 아니면 이 여자가 다른 두 사람을 놓고서 재고 있던지 아니면 이 사람 전에 누군가가 또있었든지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싸우고 있다라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이 이 여자가 어 어쩌면은 되게 어, 요물단지 어 요물단지일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남자를 좀 밝힌다 그래야 되나 어남안 그러니까 밝히는 거 같으면서도 남자를 갖다 밝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은 어, 여러 달일 수도 있고, 어,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좀 다르지, 어, 어, 그게 무슨 뜻이고 <웃음> 어떻게 다르냐? 라고 하면 <웃음> 어, 좀 달라. 어, 왜냐하면은... 그, 그, 야시시한 거를 갖다가 좋아해서 남자를 갖다가 많이 사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가, 그, 그런 것도 아니지 싶어. 막 야시시한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 그, 자기 그 뭐라 그럴까? 그, 뭐지? 갑질 같은 비슷한 거? 어. 갑질 비슷한 거니 그러니까 성격이 이상해 그러니까 진짜 그게 좋아가지고 그런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뭐 몸이 뜨거워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난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난해하게 사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이여자 이 인생관을 음. 아마 이 사람도 그게 너무너무 힘들까 이이 이 남자는 이 여자하고 좀 안정적인 저 그걸 꾸려 나가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 이것도 그래요.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 손바닥이 마주치지가 않은데 어떡하겠어? 근데 이 여자는 그래. 나는 굉장히 순수한 관계야. 우리는 아주 순수하고 그냥 정신적인 뭔가를 갖다가 교 어, 교류하는 관계야. 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몇 신나되겠어요 어. 정신적인 관계를 갖다가 왜해필 지금 이제서 교류를 하냐고 나 없을 때 하지. 왜 나를 만나고 나서 그걸 이제서 하냐고 입대권 안하고 앉아있다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 이 여자 스타일이 그런데 좀 난해해. 어, 이해 불가야. 아마 다른 남자 다른 남자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 이 여자의 이런 행동을. 그치. 이 남자도요. 어, 저기만 난 너무 힘들다라고 봐. <웃음> 그게 무슨 진냐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해요. 이런 난해한 행동. 밑도 끝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어, 밑도 끝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어, 진짜 밑도 끝도 없어. 어떻게 보면 은요 되게 이해심이 많은 것 같이 보여.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 뭐다? 어 또, 어 어모 말이 이게 또 똑같이 또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 그냥 그런 사람이야. 어, 무슨 사람? 어, 미, 미저리, 어, 미저리, 미저리도 약간 사이코, 어, 사이코에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 가지고, 나 상대방이 상처를 입거나 말거나 그런 건 상관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야 되는, 어, 그런,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 한마디로 이거 뭐야. 잘못 걸렸다라고 봐. 이 사람이요, 이 길게는 못 가지 싶네. 왜냐면 이미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은 다 씹고 너무 힘들어요. 음. 그리고 이, 이 사람이 이 여자하고 지금 환승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 대 보려고 애는 되게 많이 썼어요. 애는 되게 많이 썼는데, 이제 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어 한계 다다랐다 봐. 밑도 끝도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 어, 뭐 어디 제대로 뭐 가보고 막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즐기고 뭐 이런 것도 없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여자가 성격이 너모 이랬다저랬다 이랬다저랬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그런 몰랐지. 너무너무 상냥하니까 몰랐어요. 상냥해 가지고 세상에 이런 천사가 어딨나 했겠지만 이게 사람은요 끝까지 사귀어 봐야지 한다라니까 어떻게 알겠어 이 여자가 천사인지 아닌지 음, 겉으로 볼때 그걸 어떻게 알아? 일단 내게 되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본색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 배는 허구한 날 싸우고 앉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 그 저기 막 말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지 뭐 어쩌겠어 지가 선택했는데 음. 그래서,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이 사람도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싶어요. 막, 뭐, 또 나왔잖아, 이거 봐. 한계에 부딪혔어. 아니, 말도 안 통하고, 뭐, 어. 그러고, 뭐, 뭐, 어쩌겠어요. 정도 다 떠, 뭐, 정이 든 것도 없지만, 그나마 들라 했던 것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음. 결국은 이거 뭐다? 이렇게 됐잖아. 어.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오만정이 떨어진 거다라고 봐요. 어. 오만정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어,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아마 후폭풍이 올것 같아요. 음, 후폭풍이 와가지고 어, 헤어진 걸 갖다가 이미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이미 후회하고 있지 않겠는가. 어, 그냥,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났다라고 봐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에도 레벨이 있어. 어 레벨이 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거? 어 아무 이유 없이 이상한 여자. 어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이상한 여자. 아무 이유 없이 이상한 남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이상한 여자가 있는데 이게 딱그 사람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왜? 모든 행동에 그...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다. 밑도 끝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벙 찐다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그래서 결국은 이래 둘의 사랑은 엔딩은 정해져 있다. 뭐? 어 새드 엔딩이고 이 사람이 멘붕이 올것 같아요. 나중에는.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환승은 잘 되면 안 돼. 어, 잘안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뭐 세상 없어도 이거는요. 좀 힘들지 않겠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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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꿀꺽을 떨며 환승한그 X 악수를나게 후회를 하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닐 수 있겠다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여기는요 처음엔 잘나갔네 환승하고서 처음에는 잘나갔다 라고 봐 그러나, 이게 얼마 안 가서 끝이 난것 같은데? 왜 끝이 났냐? 라고 한다면은, 이게 애매합니다. 어 이게 애매하네요. 어 느낌에, 느낌에 이게, 아, 경쟁자가 나온 것 같은데? 경쟁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 여자의 전 남친. 음. 이 남자의 전 남친이 나타나가지고 이 관계가 끝났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음. 그래서 뭐, 어떡하긴 어떻게 돼. 어전 남친, 전 남친하고 뭐, 저기 갔거나, 아니면은 뭐, 어, 이 여자가 양다리를 거쳤거나 하는 거겠지 뭐. 어, 이, 저기, 막, 이, 이, 이사람은 맞아. 음. 싸움 엄청나게 할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버리고 나서 되게 잘 나갔고 되게 잘 나갔고 좀 여자가 겐좀 외관상 보기에는 이뻤었던 것 같아요 꼭어 진짜 뭐 이쁘지 않다 라고 하더라도 자기 스타일이나 뭐 그런게 있었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여자의 행색이 어 요. 약간 고급지지 않았겠나. 어. 이게 얼굴이 고급지지 않았으면은요. 이 옷에 옷차림새나 이런 것들이 좀 고급지고 세련됐다라고 봐요. 어. 얼 생긴 거하고는 떠나서. 근데 만약에 뭐 세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비싼 거야. 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굴이 이쁘거나 아니면 스타일이 세련거다. 이것 이도 저도 아니면은 어, 명품으로 추덕추덕 어, 어, 떡칠을 했거나 어, 셋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이 볼때와너 정말 대단한 사람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한동안에 이 사람이 어깨가 그냥 어, 뿜뿜 해갖고 우쭐우쭐 해갖고 다녔다라는 거지. 어, 이, 이 여자가 내 여자야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해? 그거 오래 안 갔. 왔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전 남친이 돌아왔거든. 어. 왕의 귀한, 뭐 해가지고, <웃음> 전 남친이 촥 나타나는 바람에, 어, 빚 좋은 개 살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어쩌면은, 이 여자가, 이, 이제, 전 남친하고 헤어지고, 이 남자를 갖다가 사귄 게 아닌가. 꼭 이거는요, 어떤 커플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야. 요즘에 뭐, 잤다고서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어. 한, 1년, 1, 2년 자본 담에 사귀는 사람도 있잖아. <웃음> 오늘부터 1일 안 하면 1일 아닌 거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그냥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갖다가 데리고 놀았던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어, 전 남친이 나타날 때까지. 어, 그거 모를 수도 있지. 어, 요즘에 그런 경우 흔하던디? 어, 그런 경우 흔하다라고 봐요. 음. 자여긴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라고 한다면은 참 음, 이게 이게 이게 뭘까요? 음, 뭘까요? 그전 남친이 등장하면서 어, 전 남친이 등장하면서 이 둘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닌가? 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흠. 이게 뭡니까? 어, 이게 뭡니까? 어, 이거 진짜 이것도 박빙인데?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웃음> 이 여자도 그렇고 이 남자도 그렇고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어,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어,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조금 더 뽑아 놔야겠다. 아, 맞아요 음, 그런거 같은데요 음, 이 여자는 그런거 같아요 누구를 갖다가 선택까지 어, 구페냐 뉴페냐 라고 갈림길에 쓴거 같은데 구펜지 뉴펜지 갈림길에 섰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데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구페한테 가는게 아닌가 음. 그런 거지. 구패한테 가는 거겠지. 여기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맞, 어, 맞어. 맞어. 어디 봅시다. 구패가 이 사람을 갖다 거절하고, 구패, 구페, 떠났던 구패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구패한테 이 사람이 마음을 굳힌다. 맞아. 구패가 돌아오잖아. 저주먼트가 두 개가 떴잖아요. 음. 떠그 저기 막 떠났던 남자가 돌아온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떠났던 사람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둘이 사랑했던 사이가 맞아요 사랑했던 사이가 맞고 이 남자가 킬 틈이 없었어 이사람킬 틈이 없었고 왜 왜냐하면 전에 이, 이 구페하고 이 사람이야 좀 멘탈이 조금 맞다 라고 봐요 멘탈이 맞고 이 여자가 이 구페를 갖다가 선택하는게 아닌가 싶어 음이 남자를 제끼고 그럼 뭐 어떻게 되게 어떻게 닥쳤던게 지붕 쳐다보는거지 그렇지만, 이게, 참, 애매하다. 어, 뭐, 뭐,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이게요, 이 남자가 여러분하고 환승을 했잖아요. 어, 근데 이 여자가 또 환승을 한 거야. 어, 환승의 환승. 어, 그 무슨 뜻이냐면은, 하이 남자가 여러분하고 사귀면서 이 여자를 갖다가 사귀고, 나, 이렇게, 이렇게, 양,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음, 하, 여러분을 갖다 뺐지만 이 여자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이 남자를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다라고 봐.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이 남자하고서 어, 뭔가 왔다갔다 교류가 있으면서 구패하고도 왔다갔다 이걸 하다가 나중에 얘를 갖다 어, 완전 뺑 시켰다라고 봐. 음, 그래서 어, 뭐 어떻게 어떻게 저기 막 뿌린 대로 거둔 거지. 뿌린대로 걷었다 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은 뭐더 이상 끝난 거지 뭐 그리고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어 맞아 오랜대로 걷어. 어,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슬슬 알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 어, 슬슬 알기 시작하기. 이제 좀 뭔가 낌새를 채지 않았겠는가. 낌새를 채고 뭔가를 이게 이, 이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뭔가를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아 글쎄 좀 생각해볼게. 맨날 그런 거 생각해볼게. 음 보면서 옛날은 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 뭐 어디 맛집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내일 저녁 할까 그러면 아우 나 몸이 피곤해서 뭐 이런식으로 살살 빼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약간 낌새를 챈거지. 음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한 행동을 갖다가 상대방이 자꾸 보이니까 낌새를 챘다 라고 봐. 낌새를 챘고 이게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음,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그게 무엇이냐 라는 거죠 음. 맞아요 음. 어디 봅시다 이사람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음. 왜냐면 이거 고민이고 자시고 뭐 할게 뭐가 있어 음, 고민이고 자시고 이 여자가 고민을 하든지 뭐 그러냐, 모른 척하고 그냥 갈까라는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여자가, 어, 이 여자가, 그, 이 남자한테 헤어지는 말을 갖다가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갈까라는 생각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어, 그런 맘도 없지는 않아. 어떤 맘이냐라고 하면 쪽팔리잖아. 어, 그래 미친 척하고 가다가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 쪽팔리지 않게 헤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응. 그냥 내가 환승을 해서 환승을 해, 했는데 역 어, 나도 환승을 당했다 라는 걸 갖다가 알리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쭉 끌고 간다 일단 어느 정도 어느 기간 잡고 있는 다음에 서서히 그냥 그냥 뭐 나는 그냥 자유롭고 싶어 그냥 혼자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 하고 발을 빼고 싶은 게 아닌가 음 그러고 싶은데 그게 과연 될까 그게 과연 될까 어디 봅시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다 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못 가요 음. 와 이러고도 나는 솔직히 사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봐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어 음흠 <웃음> 이러고서도 계속 사귄다 고 이러고서도 계속 사귄다 고와 대박이다 음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요 와 이, 이, 이렇게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케이스도 엄, 엄청나게 많다 라고 봐이 여자가 그 구패한테 딱 가는 것도 아니지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양쪽을 다 만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다라고 봐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자기가 역관광 당했다는 거 그거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나왔잖아. 지금 이거 나은거 보여요?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당분간은 갈것 같은데 답을 못 내리지 싶어요. 음. 고민도 많이 했어.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금 저기 하면은 여러분이 꼴 좋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는. 뭐 이거 뭐야. 지발등 지가 찍은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 나 같아도 그래. 하하하 <웃음> <웃음> 만약에 내가 환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누구라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뭐 적당한 시기가 되면 뭐 알아서 하겠지. 암튼 그렇게 하고 있네요. 참 못할 짓 하고 있다.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할까 싶네. 네 3번 카드 리딩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겠습니다 꼴값을 떨며 한승한그 엑스 악소련하게 후회를 할까라고 본다면 어디 봅시다 와 진짜 <웃음> 이게 환승은 하면 안돼왜 그러냐면 이별도 정상적인 이별을 해야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이별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난장판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저기 마 저게 그 저기 봐 교통정리가 안돼 어. 교통정리가 안된다라고 봐 근데 여기는 어디 봅시다 어떨지 허허, 이것도 뭔가요 이번에 환승들은 왜다 이렇게 했대 <웃음> 왜요 라고 한다고 보면은요 아 이게 참 애매하다 이게 지금 환승을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환승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건지 그게 무슨 뜻인데요 완전 난장판이에요 완전히 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환승을 해놓고 양다리를 걸치고 난리도 아니다 라고 봐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받으면서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봐 어, 이게 환승이 이런 거예요 어, 환승이 이런 거야 왜냐면 정상적으로 헤어지고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서 서로를 알아간 다음에 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미친 그 그게 뭐야? 그 망조가 들렸다 그러지. 망조가 들려 가지고 미친 듯이 뭐야? 홀려서 왜 여긴 다술 마시고 뭐 어울려서 술 마시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 응. 근데 이 사람 뭐 자주 어울려서 술 마셔요? 어. 자주 어울려서 술 마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꼴값 떠는 거라는 거지. 그 무슨 꼴값이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래도 자기가 어 뭐 어떠한 서포트나 이런 거 부모님의 도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래도 자기 자력으로 이만큼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일단은 대인관계는 조금 그래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좋고 그리고 좀 남자다운 부문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그 노련하게 뭘 갖다가 하는 그런 거는 별로 적다라고 봐요. 어, 열정이나 남성담 그런 거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떠한 그 냉철함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물을 갖다가 좀 깊은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봐.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자승자박한 게 아닌가. 음. 자승자박하고 이 사람이 그 환승한 사람은 어쩌면 술집 술집 여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요. 만약에 남자가 뽑았다면 환승한 사람은 술집 남자일 수 있겠다라는 거지. 뭐 대단하게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고 막 그래.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꽂혔다라고 봐요. 꽂혀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말이 나겠어. 말 많이 나지. 정상적인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니까 뭐구 설에 시달리고 막 그렇고 막 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것 같은데요. 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것 같아. 그럼 원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갈것 같아. 음, 어.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냥 밀고 나갈 것 같아. 어. 밀고 나갈 것 같아. 그, 그러고, 누가 워낙 스트레스 받는 건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 있지만, 이 사람, 어 대단하다. 내가 아까 이게 이 투컵이 나와가지고, 아, 설마, 설마 했데 여기 투컵이 또 나왔네. 음, 둘의 마음이 현재까지는 같은 게 아닌가? 어,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끌고 나가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끌고 나가려고 할 것이고, 자기가, 이걸가 왜이 사람 왜 이러지? 이걸 갖다가 지키려고 한다. 어, 근데 뭐 얼마 뭐뭐 뭐, 길게 가진 않는 것 같아. 어, 왜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두 사람이 좋다 할지라도 조금 순탄치는 않겠다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겠는데 여기는. 응? 걸림돌이 많겠다, 라고 봐.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만남은 아니지 싶어요. 맞아. 응. 어, 저기, 뭐, 어쩌면 그거, 그거일 수 있어. 뭐, 뭐, 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이, 이 여자가 좋아서 돈을 갖다가 홀라당 다 써버리고 개털이라던가, 어, 그렇게 됐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 홀, 돈을 갖다가 홀라당 다 쓰는 바람에, 이 여자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어, 맞아 홀라당다 써서 어, 왜 그런데냐고 하면요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은 이 남자하고 뭐 제대로 어떤 깊은 관계를 갈 마음은 없었어요 음, 그런 마음은 없었어 그냥. 대화가 잘 되고, 뭐, 놀기 좋고, 그러니까 딱 거의 거기까지가 이 여자가 바라던 관계가 아니었나?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나갈 수 없고, 둘중 하나는 또 다른 양다리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양대리는 상대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승이 그런 거예요. 어, 이 환승할 때그 상대방은요 이 사람의 어떤 행복이나 불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뭐가 관심 있어?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그런 게 보여. 이 사람만 혼자서 꿈을 꾸고 이 사람만 혼자서 준비가 되고 나는 너랑 어, 진짜 진지한 관계로 나갈 준비가 됐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예요. 뭐게 뭐야. 나는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왜네 계획을 갖다가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네 혼자서 계획을 하고 그걸 나한테 강요를 하냐 이 새끼야 이런 거지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뭐야 더뭐 이제 더 이상 뭐할게 없지 뭐뭐 뭐, 뭐,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 내 나는 너하고 그런 사이까지는 바랐 바라지 않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할말 없지. 잘렸어요. 어, 이 여자한테 잘렸어. 너 나한테 그런 이상한 관계를 갖다가 나한테 무슨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면 그냥 꺼져. 어. 나는 그런 관계 싫다라는 거야. 나 비혼주의자야?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 뭐야? 헐, 헐, 헐, 헐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지금 뭐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봐. 나 비혼주의자라고. 나 결혼 안할 거야. 너 지금 나하고 결혼하고 싶었니? 라고 하는 거지. 웃긴다. 너 그럼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뭐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젊은 친구가 뽑았다라고 하면은요, 어. 유흥업소에서 저기막 놀고 마시다가 그 여자가 너무 너무 좋아서 그런 그저 순진한 어, 순진, 순진한 남자의 청순한 고백에 <웃음> 노련한 여자의 저게 나온 거지. 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음. 어, 만약에 이 사, 여기가 나이가 있다면, 나는 결혼 같은 거안 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어떻게 더 이상 할수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리요?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기는요? 그냥 여기도 그냥.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하고 훅폭풍이 올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상대방은요 자기 가치관이 뚜렷해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변하고 자시고 할 적이 없어요 음 그리고 어뭐 남자가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돼 그치 한번 놀다 버리는 거지 음, 이 사람은 수순이 딱한 가지 남았다 뭔데요? 라고 하면은 응, 쓰다 버려지는 거. 이미 다쓴게 아닌가? 다 써서 비워진 용기다라고 봐요. 결국은 버려지는 일만 남은 게다라는 거지. 뭐 어쩌겠어. 음, 어, 저기 막 양다리를 걸친 것 같아요. 음, 근데 왜 언제부터 양다리였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요. 처음부터 양다리가 아니었나? 어, 처음부터 양다리였고 이사, 이 사람은 딱 거기까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어, 깊은 관계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어, 그냥, 어, FWB라고 합시다. <웃음> FW, FWB가 뭐냐고요? 어, Friend with Benefit. 그냥, 그 저기 막 친구처럼 지내면서 어 육체적인 관계도 하는 그런 거딱 거 그런 관계만을 갖다가 상대방이 원하는 게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조금 많다. 요즘에 트렌드대로 산다라고 봐. 요즘에 그, FWB 두세씩 거드리고 사는 사람 많대요. m z 세대들. 어, 여긴 딱 그런 케이스가 보이는데? 어, 그렇다라고 봐. 요즘엔 그걸 갖다가 뭐 바람둥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요즘 세대들은. 어, 딱 그런 거. 우리 세대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람둥이라 그러지. 근데 좀 요즘 세대들은 이와 같다 바람둥이라고 안 해요. 모르겠어. 진짜 요즘 세대들좀 댓글 좀잘하줘요 이런 게만연해 있나? 이거 만연해 있다라고 나는 누가 그랬는데? 음, 아무튼자 음. 그래서 여기는요 그런 거예요 뭔가 그진지한 관계를 들어가고 싶은 거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 여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딱이 정도까지가 좋다라는 거고 그런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는 케이스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솔직히 고민하는 것 같아. 무슨 고민? 어, 그냥 헤어질, 헤어질까 말까, 그걸 고민, 여기서 그냥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면 이 여자를 갖다서 달래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어, 뭘 해야 돼, 해야, 그걸 해야 되나? 예를 어. 갖다가, 그, 저기, 막, 그러한, 그, MG 세대 마인드에서 손좀 씻고서 그냥 나만 바라보고 해야 되나? 그,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지, 응. 어. 야, 나, 니도 니네 성격을, 니가 니네 스스로 개종을, 저기, 어떻게 개혁을 못하는데. 하물며 남의 성격을 무슨 수로 개혁을 하겠다고.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치냐? 이 마인드를. 응. 신세대 마인드로 살고 앉아있구만. 이 사람은요, 그거 갖다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뜯어 고칠 수도 없다라는 거지. 응. 그럼 무슨 수로 뜯어 고치겠냐. 그렇게 인정하고, 인정하고서 그렇게 지내던가, 아니면 뭐, 쪽나던가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지내던가 쪽나든가 하는 거지 음.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가 복잡할 수 밖에 없겠다 왜 그러냐면요 남자들은요 솔직히 이런 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지가 여자, 여자를 여자 갖다 둘 셋씩 건해드리는 거는요 어, 뭐 저기 막 자랑 삼아서 영혼담처럼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여자가 남자를 두 셋을 갖다 건해드리는 거는요 어 그거는 좀 힘들지 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고, 고민하고자 하시고가 뭐가 있어 근데 이거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갖여러 서 환승하고 왔잖아. 여기서 지금 이얼만큼이나 왔다고 여기서 쫑을 내 쪽팔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끝내기도 힘든 시점이야. 여기서는 그냥 행복한 척해야 돼. 행복한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 성격 차이야 하면서 어, 그렇게 쿨하게 이제 그렇게 헤어진 척을 해야지. 여기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속이 디비져도 쳐야돼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지 뭐뭐 음. 뭐 나도 환승당했어 그런 말 하면 꼴 좋다 이말나올게 뻔한데 미쳤어요 여기서 헤어지게 안 헤어지지 속이 터져도 몇달 끌고 가겠지 암튼 4번 카드 리딩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